자 다음으로는 국제 최고의 콩쿨을 석권하고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역제 최연소로 3위에 입상하는등 다수의 유명한 국제 콩쿨에서 우승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협연, 독주 등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클래식 음악계에서 촉망받고 있는 바이올린스트입니다. 김동현님이 피아니스트 박상훈님과 함께 연주해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어, 방금 들으신 곡은 어,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어, 원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크라이슬러가 작곡가로서 어,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게, 돼, 나아가게 해준 그런 곡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 이제 들려드릴 곡은 두곡 있는데요. 네, 어, 독일의 브람스 되게 유명한 작곡가죠. B B B 라인으로 불리는 바흐, 베토벤, 브람스 중에 어, 브람스의 발린스와타발린과표현노 바이올린 위한 스와타 3번 중 2악장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시 크라이슬러의 서주와 알레그로라는 곡으로 마무리할 건데. 어, 두 곡은 조금 앞에서 했던 곡들과는 달리 조금 진지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어, 일부러 네, 저희 삼중주 곡도 이름에서 곡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조금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곡 순서 마련했고요.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